예, 안녕하십니까 자 보내주신 예제 파일을 같이 한번 모델링을 해 보겠습니다 어, 먼저 이렇게 직사각형을 먼저 모델링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100에 70이 되네요 그리고 높이는 여기 20이 있고 그 다음에 1이 있죠 그래서 높이를 21로 보겠습니다 자, 일단 그거부터 먼저 처리해 보죠 파일 새 파일 어, 템플릿 여기로 들어오면 되겠죠 파트로 저는 윗면에다가 스케치 하죠 사각형은, 어, 중심 사각형으로 하겠습니다, 그냥. 한 다음에, S키 누르시고요. 이 부분은 100이 되겠고요. 이 부분은 7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피처로 오죠. 돌출. 어, 높이는 21로 하겠습니다. 21로 보는 게 정상일 것 같습니다. 21. 오케이 하고요. 어, 요 부분을 앞쪽으로 보죠 터진 부분 그래서 색깔을 약간 바꿔 놓고 보겠습니다 저는 분홍색 계열로 일단 요렇게 맞출까 요 배경은 흰색으로 맞춰 놓고 작업을 하겠습니다자 그렇게 하면 이제 100에 70은 끝났죠 그 다음에 이쪽 부분 있죠 r15 이쪽하고 이쪽 두군데 r15가 들어오니까요 여기서 필렛 15를 주겠습니다. 요 모서리랑 이 모서리. 오케이 하죠. 자 그리고 이쪽 요로 필렛 처리된 부분 있죠. 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 R5인 같습니다. 2 e 곱하기 R5로 되어있으니까 R5가 두개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필렛 O 엔터 이 모서리하고 이 모서리를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전체 형상이 만들어졌죠. 자, 그 다음에 이 속을 파내는 거죠. 그렇죠?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셀 형상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요. 한번 파내보죠. 뭐 돌출컷으로 하기보다는 그냥 셀로 하십시오. 두께는 이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하고요 이면, 이면, 이면까지. 그렇죠? 미리 보게 해보시면 이렇게 보일 거고 OK 누르면 이렇게 처리될 겁니다. 그러 그러니까 돌출컵 보다는 이게 아마 훨씬 더 빨리 작업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문제는 여기에 지금 약간 아마 이거 뭐 상하판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체결할 수 있는 홈이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어, 높이도 1, 폭도 1로 보겠습니다 그렇죠? 2t 니까요 2t ET.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많이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오히려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밑면, 옆면에다가 새로운 스케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바깥 선 있죠 아무슨 이 선에서 마우스 오른쪽 탄젠시 선택하면 이렇게 연결된 선이 다 선택이 되고 요소 변환하면 고요소만 딱변화이될 겁니다 빠져나온 다음에 이 스케치를 가지고 돌출 컷을 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어, 높이 블라인드는 1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얇은 피처를 하시고, 방향 이런 필요 없겠죠. 그리고 얇은 피처 두께도 1로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바깥쪽으로 나왔죠. 그 안쪽으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오케이 OK 누르면, 그러니까 높이 그리고 사이드 1, 1, 2 1 주면 이런 식으로 파질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체결 부분들을 만드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막 실제로 검형하신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도 다 구배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전체 껍데기가 만들어졌죠. 자, 그러면 안쪽에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보강대를 먼저 처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돌출하고, 그 다음에 구멍을 뚫는 순으로 하는 게 정상적입니다. 그래서 보강, 보강대 스케치를 먼저 해볼까요? 여기가 높이가 얼마입니까? 5죠. 여기 5로 되있습니다 바닥에서부터. 그러니까 새로운 면을 하나 만들죠. 이아래면에서부터 5주고요. 방향을 위로 가야 되니까 위로 올리시고 화살표 방향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자 수직 뒤집기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어, 이 면에 스케치하고 들어왔을 때 이렇게 보이겠죠. 화살표가 나하고 눈를 마주치는 겁니다. 만약 수직 뒤집기 이렇게 나오면 스케치 들어가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될수 있으면 화살표 방향도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면에다가 새로운 스케치를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돌아가나요? 신경 안 쓰겠습니다. 자, 일단 선을 몇개 그려야 되죠? 하나, 둘, 세개 그리시고요. 가운데서나 이 센터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센터는 아닌데, 사실 뭐 센터까지 해놓죠, 그냥. 그리 선은 수평이 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치수를 보니까 요게 지금 제일 바깥등이 75죠 75고 그 다음에 1 5씩 입니다 그러니까 s키 yes 누른 다음에 제일 바깥 모서리에서부터 이선까지 거리가 75고요그 다음에 1 5씩씹어 주고 15 이렇게 주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보강대 처리하 이게 자동으로 붙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찝찝하다 싶으면 왜냐? 마이너스 불안정 정의가 되니까요. 점과 면을 잡고 그냥 일치 구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선을 잡으셔도 되는데 그냥 면하고 일치 다시 한번 일치 이렇게요. 됐죠?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점 찍고 컨트롤키 누른 채두 번째 요소를 잡아야겠죠? 점 찍고 컨트롤키 누른 채두 번째 면 잡고 일치 이렇게 하면 완전 정의가 되겠죠 물론 이쪽도 그런식으로 면하고 어, 면하고 안잡히나 얘는 조금 이렇게 어, 위에 잡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삐져 나와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빠져나오죠 그럼 이제 완전 정의가 됐죠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부터 내려가는데 두께는 얼마입니다 근데 이제 9배가 살짝 들어와 있네요 6도 그러니까 어, 보강대 스케치 찍고요. 화살표 방향은 맞습니다. 위아래 방향이니까요. 근데 폭이 얼마란 얘기죠? 2란 얘기죠. 그리고 구배를 주는 거죠. 여기다 3도 이렇게 주면 되겠죠. 3도 주면 양쪽이니까 기록 6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바깥쪽으로 구배해야겠죠 스케치 평면이 스케치가 그려진 면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이렇게 구배가 들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OK 눌러보죠. 탑에서 한번 볼까요? 스페이스바 누르고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두 줄이 보여야 되겠죠 그렇죠? 자, 실제로 6도인지 아닌지 측정을 해봐야겠죠 마우스 오른쪽 도구에 들어왔어요 측정 해보죠 이면과 옆면을 잡아보시죠 두 개의 면을 잡았을 때 각도 6도 나오면 정상적으로 구배치려야 된 겁니다 자.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음, 보강대가 만들어졌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 뭐 만들어야 됩니까 맞아. 여기다가는 일단 이 높이가 얼마죠 이 높이가 15죠 15까지 평면한 다음에 거기다 원을 그린 다음에 돌출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참조 영상의 기준면 하신 다음에 밑에 면 잡고 15 엔터 뒤집기 수직 뒤집기 오케이 하시고요 그 다음 이 면에다가 금방 만든 면에다가 스케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원은 뭐 이쯤에 있나요 여기 있겠죠 두번째 원은 이쯤에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원래 보강대 만들 때 썼던 스케치 있죠 보이게한 다음에 결국은 이 점은 원점, 원의 중심은 이 선상에 있으니까 일치 하시고요 얘도 이 선상에 있으니까 일치 아니면 두개의 선을 잡고 점 찍으면 교차라고 보일 겁니다 그럼 이렇게 정확하게 교차점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음, 얼마 떨어져 있나요 여기 부분이 문제죠 지수가 안보이는 아 여기 25가 있죠 어차피 25 60 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모서리에서부터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서리에서부터 요점까지 거리는 25그 다음에 이 점하고 이모서리 어차피 60 입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이거 뜨죠 예, 그냥 확인 누르면 회색이 보이고 의미 없는 지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개의 크기는 같다 이렇게 동동으로 주시고요 한쪽에만 치수 주면 되겠죠 크기는 6이 되네요 지름 6 주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요 그런 다음에 바로 돌출하면 되겠죠 반대 방향으로 그냥 다음까지 하면 됩니다 그 대신 구배 각도가 들어있죠 구배 주는데 이게 지금 몇 도로 되어 있냐면 10도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센터를 기준으로 하면 이쪽 5도, 이쪽 5도 해서 10도가 되는 거니까 여기는 절반까지 5도만 주면 되는 겁니다. 당연히 바깥쪽으로 구배 주셔야겠죠. 오케이 누르면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반대편에다가 구멍을 뚫어주면 되겠죠. 구멍. 구멍 가고 맙서를 하죠. 일단 요걸 하겠습니다. 이전 버전형 구멍하고 카운트 싱크 타입이네요. 어, 구멍에 대해서는 따로 구배가 없는 것 같죠? 구멍은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8.2, 뭐, 3.7, 90도, 깊이, 뭐 이렇게 주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부분의 지름은 3.7이고요. 깊이는 관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카운터보, 의 싱크 각도는 90도고, 지름은 8 1로돼 있죠? 요 분이 8.2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하시고 더블 클릭한 다음에 값을 바꾸면 되겠죠. 위치에서 3 스케치 일단 이 면상에 그런 면상에 한번 찍고요. 자그 다음에 이에 스키 누르면 이제 점 찍는 작업이 이제 끝난 겁니다. 자그 다음에 요게 이제 요구멍에 센터에 있으면 되니까요. 이점 잡고 이쪽 방향으로 볼까요? 요거랑 요 모서리랑 같은 위치에 있으면 되니까 동심 이렇게 주죠. 얘도 이 모서리랑 동심 이렇게 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딱 되겠죠 예. 자 그렇게 해서 오케이 OK 누르면 이렇게 파지게 됩니다 한번 섹션을 쳐보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자 그렇죠? 실제로 측정을 한번 해봐야겠죠 도구에서요 여기 가지고 요 부분을 한번 보자 그러면 이제 어 길이가 아 이게 절반을 해놔 가지고 반경이 이제 3 4.1로 나오죠 그러면 지름이 얼마 되겠습니까 8.2가 되겠죠 예 8.2 자 그런식으로 잡을 해놔가시면될것 같습니다 자 거의 끝났죠 스케치는 이제 좀 감추고요 필렛 처리를 마지막으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unspecified 필렛 and round 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특별히 지정하지 않는 부분은 일로 되어 있으니까 요런 부분들 있죠 이게 다 R1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필렛 1 주고요 그 다음에 요 모서리 찍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같은 수직 딱히 맞는 게 없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아니면 요렇게 범위를 잡으셔가지고 잡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고요 요쪽도 다 1인가요? 이건 다 1인 것 같죠? 그러니까 요렇게 범위 잡으셔가지고, 아, 이렇게 잡히나요? 선택 취소하죠?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이 부분 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요렇게 잡을까요? 아, 이건 아닌 것 같죠? 하여튼 여기는 뭐 그냥 순수대로 잡으셔가지고 마무리 지으면 될것 같습니다. 요렇게. 그렇죠 요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쪽 부분도 그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이왕 가는 거, 끝까지 한번 가보죠? 이렇게 하시고, 이쪽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 만들었고요. 평면 이제 숨기고 싶으면 한꺼번에 요거 꺼버리면 됩니다. 전체적인 밝기는 조명 카메라 속성 간접조명에서 0.4 정도 랄까 조금 밝게 이런식으로 배치해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마 이홈 파는 부분을 수입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수입컷 보다는 이게 더 논리적이지 않을까 싶고요 돌출컷으로 이런거 파는 것 보다는 셀 처리하는 것이 훨씬 더 작업이 쉬워질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요예제를 한번 해봤습니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오르면 좀 보관 하셔 가지고 작업을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